보자고요. 이해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심리 테스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학적인 원리를 우리는 설명할 뿐이고, 이거는. 단지 심리 테스트는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자. 자, 습성심리는 나중에 테스트하게 되면 정해진 게 아니라, 근데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니까, 이거는 거짓말 할수 없고, 지가 행 거기 때문에, 너무 자주지 되고, 이런 거 없어. 요 그러나 이 행동 심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카드를 잘못 섞어 볼 수도 있고, 그지? 내가 어지대로 유도를 할수 있고, 체크하는 거는 전부 엉터리잖아, 그지? 지금 이 지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거짓말, 참말이 다 들어 있는 거야. 그럼 오류를 우리 찾아낼 수가 없어.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오류라 이 말이야. 오류가 많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넣잖아.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길 엉터리옆 보면 또뭐오류나오지 그러나 이 생각은 오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이것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또 맞는가 안 맞는가 심리 테스트로 넘어가기 위한 전초 단계로 지금부터 이제 다시 계산해 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핸드폰 번호가 바뀐 연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 응, 옛날에 핸드폰 번호, 옛날에 뭐 집번호든지 그것이 몇년 전에 건가 고민해봐 나는 모르잖아 우리는 그치? 대충 몇년 전에 대충해 대충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번호 이거는 아주 심리태색인 전초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놔야 된다 생각했어? 핸드폰 번호가 바뀔 때몇년 전이었고 내 핸드폰 번호가 바뀐 바뀐 것이 몇년 전이었다 그때 번호는 내가 몇 번이었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되겠어요? 아, 옛날 내 핸드폰 번호가 지금부터 몇 년, 몇년 전이었다. 내 핸드폰 번호 바깥 이 연도만 계산하면 되잖아. 옛날 핸드폰 번호 몰라? 그럼 없으면 뭐 1, 2, 3, 4 해버려. 그러면 그것이 뭐 여러분들이 뭐 5년이 되든 7년이 되든 알아서 하는 거야. 에이? 자, 지금부터 우리는 요까지는 똑같은 계산을 한다. 내가 몇년 전에 이것을 한다 요까지 계산을 일단 한다. 처음 숫자 값을 몇 년도라고 연도를 주어지라고 바뀐 연도. 아, 이지 여기서 요대로 계산 또 한다. 요거 옛날에 내 번호 다. 옛날 내 번호. 그냥 네, 요대로 계산하는 거야. 아, 요까지 일단 계산해 갖고 이 꼴까지만 딱해 놓는다 내가 지금 핸드폰을 몇년 전에 바꿨다 이거다 요까지만 예. 내 생일 연도까지만 됐어요 아직 그 뭐가 나오는 거 말고 다 나왔죠 네. 이꼴 여기에 우리는 곱하기 100 한다 그리고 이꼴 곱하기 100 해갖고 이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플러스 몇년 5년이면 5년 3년 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요, 캐선을맞고 요코, 이고 음. 그러면 이제 불러본다. 그 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몇년 전? 어, 몇년 전? 연도가 아니고, 연어. 밑에 거는 연도가 아니고 몇년 전? 지금. 자, 누구 하나 풀로 본다. 응. 2012, 2012 28 28 04. 2 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28살인데 24살 때내 핸드폰 번호는 2012다. 맞나? 2살데 <웃음> 아, 그럼그 2012가 제 그전 번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번호, 번호. 자, 다른 거 불러 본다. 빨리 계산해 줘. 콩육백 번. 공육백 번. 1 6일이죠 그러면. 1 6 1 또. 뒤 거요. 번호가 뒷번호가 1, 6인요 아니, 아니. <웃음> 계산을 아직 안 했어요. 어 빨리, 빨리. 빨리 해, 해갖고 <웃음> 마지막 단말이. 그까지 내가 다, 알 수, 우리는 알 수, 알면 안 되겠지. 어, 길든 계산을 불러봐. 3일, 5일, 3616. 3일, 5일, 5일, 3616. 3616. 나는 서른다섯이 인데 스무 살때내 핸드폰 번호는 3일, 5일이다. 맞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 그러면 20년 전이네요. 16년 전. 네. 그렇게 20살 때, 20살 때. 네, 20살 때인데 핸드폰 번호가 우리는 3일 5일이 다른 거다. 이것이 우리는 각의 잠재 의식을 풀어내는. 심리 테스트 계산법이라는 거다, 이게. 음. 그럼 8자리가 뭐겠지, 그치? 72 0 0 0 58 1 0 58 1 0 나는 50여 대인데, 만 여섯 살때내 핸드폰 번호는 7200번이다. 이렇게 돼. 이제. 아주 기사는 안 했어요? 했어요. 1611 6 0 8 6082 나는 60살인데 80뭐8 2 네, 8이. 응, 8이요. 계산잘 못했지 60살밖에 안됐는데 81을 보면 안되잖아 82년 전인데 <웃음> <웃음> 내가 12년 전인가 보다 18년 전인가 보다 맞나? 네. <웃음> 계산잘 못했다 그지? <웃음> 자요 방법대로 우리가 하는거야 이거는 이 사람인데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전초 단계일 뿐이다. 응? 그러면 우리는 심리 테스트를 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이 심리에서 끄집어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심리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심리와 과거 심리. 미래 심리는 없잖아. 내가 진짜 살아본 적 없으니까. 그치? 미래 심리는 없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 심리와 과거에 내가 그 시점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심리테스트입니다 네가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젠지 네 지금 몇년 전에 가장 힘들었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명절을 던질 때 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느냐 이거다 그럼 과거니까 현재는 이거 필요 없잖아 현재 내 심리니까 그제. 그럼 현재 심리는 어떻게, 요까지만 계산하면 돼. 그럼 이제 과거 심리는 요까지 계산해야 돼. 그지 그러면 과거의 그 심리를 풀어내는 거야. 아니? 근데 미리 심리 또 푼다고 난리지게 보면 안 되겠지. 미리는 어디다 내는데.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지금 이거는 무조건 다 맞는 거야. 아니? 자,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일 앞자리에 0이 올 때는 이것을 1로 바꾸는 거 이것만 있습니다 음. 네? 무슨 생각이지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0, 1, 2, 3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123이지 0, 1, 2, 3 이거 아니거든 음. 그러니까 0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계산법에 의해서 이 0은 1로 바꾼다고 그랬지 이것이 보정하는 방법이랬다 그러면 1, 1, 2, 3 이랬다 그치? 그러면 나는 비록 영인 번호를 갖고 있지만은 1123번이라는 거다. 그제? 그럼 지가 바꾸는 건 알아서 바꾸는 거고. 오케이? 그럼 현재 심리는 요까지 네. 과거 심리를 계산할 때는 이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숫자 연산법을 풀어가는 그리고 직접 상담할 때는 이거 필요 없어 앉아서 당연놓고 지금부터 우리가 숫자 네개를 푼다 이거는 기초 상담법이다 우리가 진짜 심리 테스트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는 내가 제가 약식이다 약식 약식 우리가 심리 테스트다 간단하게 지금 그 상태만 푸는 것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심리 테스트는 어떻게 이 글자가 11자를 우리는 추출하는 거예요. 11개까지 우리는 추출해 내는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 숫자를 계속해서 추출해 내는 거예요. 이 추출해 내서 우리는 그 심리를 완벽하게 풀어 가는 거야. 인간의 이 두뇌 속에 있는 것을 꺼면되는 거예요. 뇌 속에 있는 기억들을 숫자로 전환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숫자로 전환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산 방법이 자기도 인지를 해야 된다 재미있어 하기도 맞기도 해야 되고 쉽게 가야 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이런 방법을 계산하면 무조건 제일 앞자리가 0일 때는 1로 전환하고 풀고 현재 심리를 계산할 때는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고 미래 심리를 할 때는 여기까지 계산해갖고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자 그러면 고민 있는 사람 한번 보러 봤어. 내가 지금 뭐 이것도 공부도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지금 고민을 한다 그럼 내가 심리 테스트를 한다 할 사람 없나? 응? 다 해보죠 어, 다락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서 뭐한다 <웃음> 어? 그럼 한번 계산해 봐자자 지금부터 자 현재 심리라고 그랬다 그제 자 가거는 안 놓고 현재가 중요하니까 자내 마음이 현재십니다. 내가 지금 고민스러운 것이 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고민스러운 것을 고민을 하고, 일단은, 내 이제 고민이 와 있는 게 있을까? 이거 주변에. 그러면 내 숫자 네 개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 숫자는 1부터 9까지의 숫만 우리가 한다. 아, 아무거나. 아, 아무거나. 어, 네, 임의로. 그럼 일단 적어요. 나는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적는 거야. 그렇게 1부터 9, 뭐, 중복돼도 좋고, 점 뭐, 따로 자. 그럴 때는 0은 쓰지 말라고 0은 쓰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숫자가 아니니까. 1부터 9까지의 해당 숫자를 한 개씩 집어 넣는 거야. 그거 딱 적어 놓고, 우리는 현재 심리니까, 이까지 계산하는 거야. 그럼 우리 오는 사람인데, 내 지금 고민이 뭐고? 그럼 숫자 하나 적어 봐라. 이렇게 이제. 내게 숫자를 적어봐라. 네. 그래 놓고 그러면 래그 적어놨으면 이 계산법에 의해서 네가 계산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수, 불러주는 숫자만 이렇게 넣을 거잖아. 그럼 계산을 해봐요. 이거는내 혼자 밖에 알수 없어. 그지? 너무 알수 없잖아. 지 혼자 생각했으니까. 나도 한 해봐요. 하고 있어요. 음. 그럼 내거한번 불러봐. 3, 2, 6. 3, 2, 2 6, 6. 6, 7, 2. 8. 2, 8. 그럼 여섯 절리다 그치? 네. 나는 어떻게, 현재 28살 때내 고민이라는 거 이게. 그치? 그 우리 선생님은, 다 됐어요? 5, 5, 6, 6? 6 8. 5, 8. 나는 어떻게? 지금 현재 58세 올해의, 우리 내 지금의 심리라는 거다. 그죠? 그럼 이거 갖고 풀면 되잖아. <웃음> 누구부터 먼저 풀고, 어? 누구부터 먼저 풀고, 내가부터 먼저 풀까요? 응? <웃음> 자, 여기는 숫자가 네개가 있어, 네개 자, 숫자가 4개가 있는데, 이 숫자의 논리는 우리는 철저한 이론과 논리에 따라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 착 풀게 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올바른 지금, 내가 지금 문제도 취해 있는데, 올바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 힘들다 하면서 나는 행동은 올바른 것을 고치려고 하니 아닌 생각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설명해 줄거네 지금부터 자 이거는 어떻게 내 지금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 행동도 내가 이것을 난제를 풀려고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거야 내 지금 행동행위 이걸 난제를 푸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행동을. 그런데 우리가 탁 보게 되면 정말로 이것의 도움을, 도움이 가장 크다는 거다. 이것의 도움이 크다는 거다. 이것의 도움이 큰데 이것은 안 한다는 거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어야 뭔가 잘 풀릴 것인데. 그럼 내가 지금 이것을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뭔지 모른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심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영, 조금 전에 카드 했지? 자, 이것이 영혼 카드라고 이것이 인간 카드라고 이것이 귀신 카드라고 이것이 인형 카드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뭔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정말로 해결하기 위한 이런 생각이 아닌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결할 해결책이 없는 생각이지. 지금 당장. 뭔지 모르. 공 아니, 공상은 아니고 내 따라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다. 그다음에 이것이 내 생각이다. 이거는. 내 생각도 많이 영혼도 그렇지만 내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어떻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다 이게 뭐냐 뭔가 귀신부이니까 주변 환경과 이런 획기적인 이런 도움이 필요한 거야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만이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야 니가 지금 이 난제를 슬기롭게 잘만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주변 사람들은 근데 그 내용을 몰라 그 자, 당시 지금 심리만 생각해. 내가 요만큼 이야기했으니까 그 심리는 내밖지모른다 이. 그건 영원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럼 쪽질문을 조금 이따 바뀌어 <웃음> <웃음> <웃음> 자, 이것은 해 나는 스무 살때내 지금의 심리다. 나는 어떻게? 내 영혼은 정말로 어떻게? 나를 돕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영혼 자체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지금 행동이 어떻게? 행동은 그렇게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엄마가 좀잘잘안 된다는 거다 이게. 올바르게 한다는 게, 내가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이 난제와 해결이 잘안 된다는 거, 그런 개정이겠지. 자, 요거는 어떻게 좋다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는 기시힘이 우리가 주변의 환경이 바뀌게 되기도 이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니는 어떻게 이것 이것은 어떻게 인연들이다 그치 인연 각하만 네가 긴가 민가 네가 그렇게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거다 무슨 뜻이니 그지 대충 알겠지 자 이것이 지금 내가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어 내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올바른 것인데 나는 행동으로 지금 못 옮기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이 도움이 내 인데는 가장 큰 도움이 될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지금 민가, 긴가 이렇게 하고 해서 맞나? 나 <웃음> 뭔지 모른다 이 말이야. <웃음> 나는 심리만 에서했긴 무슨 가제가 뭔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웃음> 그 우리는 나는 이해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웃음> 내가 지금 이것을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해 주면 알겠지만, 얘는 젊으니까 빠르다 그제. 그럼 나는 가제가 뭐였어요 지금? 뭐이야 정확하게 풀어주지. 그, 그, 그, 그, 아들, 그, 그, 그, 아, 그러면, 삼수 해보자. 어, <웃음> 삼사들이 잘 되는, 뭐, 똑같네, 뭐. 삼사들 자기데 엄마는 어떻게, 얘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죄는 없어. 생고하는 거는. 아까 여있잖아 영혼은 어떻게? 안된다 그랬지, 그제? 엄마가 생각하는 거, 이 가제와 나는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완전 동떨어진 거. 자 두번째 내 행동도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이거는 귀신 카드래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힘이 될수 있는데 그치 그럼 어떻게 엄마의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그치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 보기도 어떻게 아주 중요하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자 내가 삼수하는 이런 아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벗어서, 내가 지금 항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이 삼수하는 아들인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 돼. 그러면 어떤 힘을 믿으라? 이 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 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 머릿속에 내가 일을 했지만은, 그치? 내가 생각을 했지만은, 나도 벌써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지 아들에 대한 생각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삼수 했으니까, 3년 전에 내 생각은 어는가 한번 풀어보자. 뭘 기억해 놓으 그냥 해. 내가 지금 3년 전 아들을 위해서, 이거다. 삼사년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숫자만 치면 되잖아. 이렇게 계산해갖고, 여기까지. 어렵다고? 어지, 내 숫자 네 개만 치는 거야. <웃음> 내 숫자 네 개만 치고. <웃음> 계산해봐요. 이거 아주 이거는, 신녀분들은 완전 직사라니까? 직사. 어제보게 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 머릿속에 놓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정확도도 높고요. 이거는 거짓말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회. <웃음>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해봐. 나는 몇년 전에 내가 지금 살아오는 중에서 가장 힘든 해가 있을 거다. 그죠? 그 해를 딱 상기하고 이거 한번 풀어봐. 요기까지 밑에까지. 몇년전이었어몇년 전에. <웃음> 우리야 우리.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제? 그래서 이건 푸는 거는, 그거 하고, 봐, 저 계산해봐요.